Bye. Uh -huh. 친구가 와가지고 레식하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는데한무 말도 없는 거야 다 그래서 어 뭐지? 이러면서 다들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게임 집중 하셨나 보다 이러면서 나가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이랬어도 <웃음> 우리는 그냥 나간 줄알았어 그냥 그리고 혼자 나가가지고 레식하고 있는 데 어 뭐야 불 뭐야 불! 치어 빨리 이거 여기서 나가야 돼. 저거 저거 저거 빨리 비버 저기. 못 진짜 로봇 춤다 얘가. 지금 뛰어 명이거든요. 빨리 뛰먹으세요주아 잠깐 이 새끼 뭐냐고 자꾸 이거. 4팀, 결했다리스폰 간다. 다시 씨 간다. T라는 중. T라는 중. 저 T라는 중. 나왜 끊었지? 이 맞아. 나왜 끊었지? 아얘 이길 수있구아 계속 공격대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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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죽을 때가 죽을 가 죽을 와요 오케이 가케이 자, 가자가자가자 걸어 가 죽을 때가 죽을 때가 죽을 가 지저이다 그 어, <웃음> 지금 레시 다운로드 다 됐는데? 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웃기